아모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페퍼민트입니다. 서양종 페퍼민트는 박한회를 결정체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향미가 월등하며 쓴맛이 없어 식품,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페퍼민트의 학명은멘 p 파이프리 a 입니다.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. 암호마에서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, 색,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멘서 파이퍼리터 잎의 식물화학적 화합물은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, 탄인, 알칼로이드, 테르페노이드, 엔톨, 에센셜 오일 등 소화와 항산화 작용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멘서 파이퍼리터는 항균, 소화계, 메스꺼움, 정신신경계, 뇌활동을 활성화시켜 진정, 집중력 등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. 멘서 파이퍼리터는 위운동성, 메스꺼움 및 구토, 기능성 소화불량, 구풍작용, 과민성 대장증후군, 영하산통 가려움증, 긴장성 두통, 인지능력, 암호증및 운동 능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본 내용은 e s c o p i Monographs와 Committee on a medicinal products,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, 기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 졌습니다.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 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러브를 만나보세요.